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진짜 가격이 올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사 누구냐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오늘 할 얘기는 어, 바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네, 중고차 가격입니다 향간에 아주 난리가 났죠 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아니 중고차 가격이 뭘 올라가 비싸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차도 비싸게 올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기저기 한번 보니까 그런 좀 입에서 입을 거치을 만한 얘기, 이 상황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진짜 가격이 올랐는지 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뉴스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중고차 가격 검색했더니 차 가격 상승 압력 지속 신차 중고차 값 인상 전망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이아 기사 누구냐 이거? 어? 아 시X 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국 평균 신차 가격은 올라갔는데 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오, 뭐 옵션이나 뭐 기술들이 들어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중고차 평균 매물 가격이 지난 단기중 작년보다 약 30%가 올랐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 유럽에서는 유럽 대기를 왜 하냐고 아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맹맹 아주 어? 자 일단 중고차 가격이 올랐어요 어울렸다고 해요 뭐 저는 사실 체감면 저는 잘 안되는데 지금 제가 중고차인지 9년에 있었는데 진짜 중고차 오른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전산망을 이렇게 봤어요 카매니저라고 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쓰는 전산망이 있어요 거기 전산망에 등록된 차들 지금 뭐 20만 대 이렇게 21만 2만 대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차들 중에서 내가 매입할 차를 검색을 해보고 그 전산망에서 이제 금액대를 따져서 아 내가 이차면은 얼마에 팔수 있겠구나를 가늠한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해드리는 얘기를 듣고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세는 중고차 딜러들이 보는 전산망 카메이저지 SK앤카나 KB차차차에 기준하는 시세가 아닙니다 네 그거를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이제 보자고요 실제로 중고차가 많이 팔리는 천만원대 변동 없어요 음, 변동 없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절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니 천만원, 990만원, 980만원, 970만원 차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키로수 작고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 상태 좋은 거 요런 것 때문에 손님들은 찾으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혼자서 중고차 금액이 올랐다고 금액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내건 선택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계속 날짜가 지나면서 제 차는 악성 재고차가 되겠죠 딜러들이 차를 팔 때는 시세를 보고 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100번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가격을 낮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이딜러 뭐 차량 매입하는 것처럼 천만원이었을 때내차에 내가 순이익이 면 80만원이다. 그러면 1, 2주 이렇게 보다가 아, 전화가 좀안 오네? 왜 딜러들이 내 차가 좀별론가 라고 생각하면 그 차의 가격을 30만원, 4 0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1, 2주, 3주, 한 달, 두달 만에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안 그러면 새로 계속 매입되는 차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5 0만 원, 60만 원, 70만 원에 내가 매입하러 가는 차량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은 내가 차를 매입하러 갔는데 어떤 바보가 1,670에 올릴 거 생각하고 가냐고요. 얘네들보다 빨리 팔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차는 1 3 0만 원에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입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지거나 딜러 마진이 줄어들겠죠 어떤 사람이 차 가져오면서 아 1056시 72 지금 시세구나 아 그럼 난 이거 가져와서 한1 1 0 0정에 올려볼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금액이 오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2천만원 이하 그 2천이 미아도 제가 전산만 보니까 변동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 금액을 올리냐고 지금 중고차, 중고차가 실제로 올라간 이가 않았어요 금액이 근데 이제 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중고차 가격이 어딜 봐서 올랐다고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그 뉴스는 아까 맨 처음 뉴스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타고 싶어.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뛰어넘었다. 중고차가 신차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신차를 못 사니까 중고차를 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출고 수개월 이내의 중고차 경우 신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도, 나, 현상도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중고차 가격 올랐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감가가 덜 됐다 가 맞는 표현이에요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는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2 0년식 그리고 제 생각엔 2000, 한 2020년 뭐한 8월 이후부터 2 1년식까지 지금 뭐 1년 좀 넘어가는 그런 차들 이분들은 차를 지금 구매를 해서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 며칠 전에 카니발 출고됐다고 영상 올려, 올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저 6개월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6개월 기다린 게 개별 서비스에막 떠들썩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예약을 해가지고 6개월 걸린 거예요 6월에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7월 8월에 계약하신 분들은 2개월 3개월 있다 봤냐? 아니에요 4개월 5개월 6개월 있다 봐대요 왜냐면 더 그때 계약이 몰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연식 요렇게 나와 있는 연식의 차량들이 지금 중고차 금액이 비싼 게 아니라 감가가 돼야 되는데 감가가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오은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떨어졌던 적이 없으니까 오은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소렌토 아닙니까 4,600만 원이거든요 신차가 저 거제도에 출고했던 거 기억 아마 영상 보시면 있어요 여기 제가 썸네일 링크 올려드릴게요 4,600만 원짜리 신차 이게 1년 지났을 때 4,500 그래요 비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올해 내가 차를 바꿔야겠다 하고서는 기아 자동차, 해현대 자동차, 뭐 삼성 자동차 신차 전시회장을 갑니다. 근데 딜러한테 아 견적 얼마요? 아 그래요? 아 4천만 원? 그럼 뭐한 달에 얼마 정도 되겠네요? 아 그래서 옵션은 뭘로 하고 했어. 자 근데 딜러님 이거 차는 언제쯤 나올까요? 어 지금 9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개월이요? 9개월이요. 근데 그 9개월도 장담할 수 있는 날짜는 아닙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신차를 러니까살 수가 없어요 살라면 1년 기다려야 돼 1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 와서 아 내가 소렌토로 살라 그랬으니까 소렌토 중고차를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4,600만원짜리 신차가 만 키로 막만천 키로 이런 거탄게 4,500만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야 중고차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비싸진 게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비싸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 요렇게 해서 일단 비싸진 거는 이제 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중고차의 메리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돈이 천만원, 천오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있어 근데 그 금액으로 중고차를 알아보신 분 이런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 중고차 시장에 방문을 하셔도 실제로 시세가 뭐 비싸졌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중고차 샀던 거를 지금 와서 팔면 그때 샀던 거보다 돈더 받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소나타 풀옵션 구매 3500만 원 이거 소나타를 안 사고 그랜저 중고 3500만 원 이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중고차 딜러들이 봤을 때 최고의 가성비 합리적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나차 사고 싶은데 아새 차가 1800이야 이번에 그 캐스퍼 캐스퍼 살라 그랬는데 아 어떡하지 인스퍼레이션 2100만 원이야 뭐 2000만 원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거 사시던 분이 생각해서 아 그럼 2000만 원짜리 아반떼 같은 거 중고차는 없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상황 때문에 중고차가 비싸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차 4,600만원짜리 견적 내고 9개월 기다려야 한대 그것도 밀릴 수도 있대 어? 그래? 신차 금액 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4,600만원짜리가 실제로 4,400이래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옵션하고 이런 건다 똑같애 근데 200만원의 그 손해가 가격이 빠지는 게이 신차 4,600만원짜리 견적 내신 분들한테는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빠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4,400을 신차 사시는 분들은 이게 곧 중고차가 비싸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소나타 뭐 2015년, 4년, 3년 이런 거 가지고 아왜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써요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저도 카니발 6개월, 7개월 기다리면서 와 이제 목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뭐 정보 얻으려고 카페, 4세대 카페 들어가 보니까 아뭐 기다리다가 중고차 샀어요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1년 기다려야 되나 엄청 많아요 이런 그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지금 중고차가 수요와 공급의 그 비율이 깨졌어요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새차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새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중고차의 가격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문제 맞네 요 중고차가 절대 비싸진 게 아니라 감가가 예전처럼 안 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중고차가 비싸더라 저건 뭐, 뭐야 나 지금 가격 올려야 되나? 어, 나 지금 차 지금 세대 가지고 있는 거 가격 올려야 되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4,600만원짜리 새차 산다는 사람이 중고차 남이 1년 탄거 300만원 싸게 해준다고 그거 삽니까? 아나 그냥 새차 2개월 기다렸다 탈래 이러지 코로나라서 이게 조금 더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뿐이지 그 금액이 조금 더들 까인다 뿐이지 애초에 신차 사시는 분들이 중고차 알아보고 중고차 마음에 든다고 그 조금 차이로 2,300만원 이득 보고 이렇게 잘안 하세요 대부분 이제 삼번 이유 때문에 중고차가 비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깔끔하게 오늘 정리 좀 해드렸고, 전 지금까지 살면서 중고차 비싸진 건한 번도 못 봤어요. 중고차 비싸진 거좀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